어떻게 이번 전시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선뜻 음. 하셨는지, 그거에 음.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편하게 얘기를 네, 네. 할게요. 네. 네. 어, 사유주에서 음. 이제 제가 의자라는 작업을 꼭제 전시, 제 이야기를 할 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할때 거기에서 어떤 배역을 맡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존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두그 작가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전시에 어 같이 한번 얘를 촬영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사실 어떤 고민이 깊게 됐던 거는 아니고 음. 어. 지금 이 의자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그런 걸 해보지 않았던 게 너무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에,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었고 특히나 이제 이 전시장 음. 공간 제가 같이 이제 도와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이 공간이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생각해봤을 때도 이 의자하고 이 공간이 굉장히 잘 어우러질 것 같고 음. 이 전시의 내용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막상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 거는, 어떤 부분이요? 음, 애초에 이 의자를 염두에 두고 이 전시를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전시는 오롯이 두이라는 그 작가가 개인적인 이야기들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개인전인데 정말 거기에 얘가 중간에 이렇게 불쑥 나타나도 괜찮은 건가? 라는 좀염려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분명히 좀 됐는데 음.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동의 작가님께서 생각을 하고 제안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음. 네. 그리고 이 의자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한번 맡아볼 수 있는 그첫 걸음을 할수 있는 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유지라는 공간에서 의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걸토로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해보자 라고 결정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를 하실 때오셔고 같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공간에 대한 이해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작업 제목이 또 마침 비커밍어 체어였어요, 음, 이거죠 타이틀에 네. 근데 이규님의 의자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같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크게 위화감이 없었고 음. 그래서 의자의 어떤 역할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뭐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의자가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만약에 이 작업이 어떤 게 된다면 정말 완벽하게 의자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오브젝트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정말 오롯이 의자겠구나. 의자가 될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오브젝트가 있다면 이큰님의 의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웃음> 시간 이좀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각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는데 네. 그 의자라는 형상이 너무나 완벽하게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런 질문들을 전시장에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네. 물론 제 개인전이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어, 분명히 같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 서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작업을 통해서도 어떤 그 효과나 가능성을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뜻 이제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음. 말씀을 드렸고, 또 시각미술에 관련해서 그 피처링에 대한 개념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음악 같은 경우는 피처링의 개념이 되게 쉽게 되는데, 음.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상 또 작품을 팔아야 되게 되면 음. 아무래도 에디션이 없는 경우는 그냥 유니크로 들어가게 되니까 음. 그런 경우는 약간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피처리의 개념이 많이 없긴 한데 응용하면 되게 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네네.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제가 저주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계속해서 이런 피처리의 개념으로 뭔가 작업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음. 혹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라는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네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생각 한편에 그냥 두고 있었고 많이 고민을 하지는 못했지만 의자를 만들고 나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혹은 어떤 가능성들을 또 찾아보고 싶다라는 요번에 이제 사유지에서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네, 생각을 해봐도 어, 이게 어쩌면 내가 할수 있는 꽤나 큰 실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획하신 그 윗나라 씨께서도 말씀하셨고 글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유작가님이 이번 전시가 전시라고 하는 것 전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매체로 또 활용을 하고 이용해서 그거를 또 전시로 만들어내는 네. 약간 메타적인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쉽게 아, 가능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사실 저도 다른 작가들의 작업이나 전시를 봤을 때 여기 의자나 혹은 다른 내 작업이 피처링의 개념처럼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아 여기는 너무 지금 이 상태로 좋아 그래서 내게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게 들어가는 건 꽤나 방해가 되고 오롯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고 장소인 게 좋은 거야라는 생각이 음. 들 때도 꽤 많아서 음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꽤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생각해보면 특히 시간 예술가들한테 그러니까 서로 돕는다는 개념은 네. 되게 어, 작업적으로는 아니지만 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할 때도 같이 도와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액자나 뭐 다른 재료 같은 거 구할 때도 같이 도와주고 음. 하긴 하는데 약간 작업적으로 만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룹전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전시에 본인의, 본인의 작업으로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되게 생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좀 시도해보고 네. 싶고 지금 네. 사실 이 의자가 출발을 하게 됐고 그 네. 의자로 이번 전시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지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드는 네. 부분은 아무래도 뭐 전품의 특성상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음. 이런 게어 계속 의자가 다른 작가의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배역을 맡아서 피처링처럼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그 관리를 앞으로 쭉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또 다른 내 작업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을까라는 좀 염려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꼭 저렇게 어 움직이는 기계 장치가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또좀 다른 방법으로도 그걸 시도를 해보면 어떤 어 그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꼭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충분히 그렇죠. 예, 네. 전달을 한다거나 네. 네. 그런 방법이 되전이라든지 그룹전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그님 음. 부자랑 네. 음. 같이 음. 작업을 하면서 네. 뭐 영상을 찍을 때도 뭔가 새로운 그 접근방식이 나오더라고요 음. 처음에 우리가 상상했던 의자의 그냥 움직임만 보자 이게 아니라 의자가 갖고 있는 그 움직임이 내러티브가 되고 음. 그 내러티브가 전시장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음. 음. 저는 어떤 가능성을 보게 돼서 되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저도요 <웃음> 네. <웃음> 회사의 작업에 약간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도움이 된다는 어떤 방식으로 어 도움이 되는지? 이거는 작업을 어떤 큰 개념을 더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 가시적으로 봤다라는 점이 가장 큰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작업의 해석에 있어서? 어, 해석에 있어서라기 보다 작업이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어떤 전시를 개인전그룹전 말고도 다른 어떤 네. 형태 네. 아니면 피처링의 개념이라든지 제가 배역을 맡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 머릿속으로 많이 아니고 이걸 봤다라는 거가 가장 크게 제가 얻었던 거 같고 어,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고요. 아예 영상 작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어, 그 친구의 영상에 잠깐 잠깐 뭔가 의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 어, 상상할 때 의자를 가, 이제 중심에 놓고 좀 상상하게 되긴 하는데 나중에는 아마 또 다른 작업들 우리 음.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자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많을 수도 있고 전혀 동떨어진 어떤 작업일 수도 있을 텐데 음. 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이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얻게 네, 되고것같아 음. 개입이 가능하고 또 개입의 그 정도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음.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사실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게 이제 물론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 영감도 받고 서로 뭔가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어디까지 같이 한 작업을 만들거나 혹은 한 전시를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다음번에 또 캐스팅을 제안 받으시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네. 물론 누구, 이고 <웃음> 어, 제가 캐스팅을 제 작업이 어딘가 피처링 들어가 시철용처럼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제가 어떤 전시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작업들 그게 내 지인들의 작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작업이 너무 괜찮았어 이 작업하고 내 작업을 같이 놓고 혹은 어두 개가 어떤 앙상블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보고 싶어 근데 이건 정말 그룹전은 아니고 내가 하는 전시인데 이게 좀올수 있을까 라는 제안을 내하는 음. 곳에서 되게 효과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작업이 있고 그런 작업한 작가가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드죠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 어... 그게 가능할까 라는 또 음. 의문은 들긴 해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시를 만들고 개전을할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데 음. 거기에서 다른 작가의 다른, 다른 어떤 개념과 음,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 온다라고 하는 게 내가 완벽하게 그 작업을 알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면 어 과연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수용할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좀 의심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전식 아닐 수도 있고 약간 내전식 아닐 수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입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할수 있느냐 네네 그게 제가 어 몇년 전에 이제 어떤 공모고임을 하다가 아주 얕게 알게 된 개념들에서 조금 엿봤던 게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보게 됐는데 그게 지금 인터넷 환경에서 오픈소스라고 불려서 누구든 그걸 가져다가 이용할 수 있고 어, 얼마든지 더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려서 이걸 같이 발전시켜 나가자 누구도 주인은 아니고 어, 어느 정도 자기가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가져갈 수 있고 덜어갈 수 있는 부분은 덜어갈 수 있지만 같이 좀 우리의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또 그걸 더 같이 발전시켜 나가자고 라 이렇게 펼쳐놓는 것을 보고 되게 어 이거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자본이 아주 가운데 있는 체제를 조금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이 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카피 라이트라든지 뭐 어떤 저작권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내 거를 지키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그게 내가 내 것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를 더 발전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야. 그치. 라고 한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미술에서도 이건 오롯이 내 것이고 나로 귀속돼야돼 라는 것 말고도 좀 다른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저한테 있어서 큰 과제고 실험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입장을. 되게 시장 자체도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좀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구상 중이신 작업들은 어떤.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 약간은 제가, 어, 떤 제안을 받았고, 그, 기획 전시인데, 기획 전시의 내용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왜 움직이는지, 사회의 움직임의 어떤 부분을 닮을 수 있는지, 담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의 기획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고 음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혹은 사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라는 것모뭐면 그것들이 내가 관심있어 하는 움직임들의 어떤 부분하고 접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어 또 움직이는 음.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보는 생각입니다. 음. 네.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저는 이번에 그 시카뮤지움 같은 경우는 어, 사운드 아트로 참여를 했어요. 여기 음. 놓여진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를 이제 아이슬란드 레스토랑 씨에 갔었을 때 작가. 음. 그래서 그 목소리로 하나를 녹음을 했고, 주제가 노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시각적인 것을 배제하고 작품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주제로 만들어진 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3월에 했던 현재전시랑 비슷한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운드 아트로 참여합니다. 그 에피소드만 지고 그걸 녹음한 파일로 사람이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그 그래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음. 하나의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음. 해서 하나가 사뭇 들었 맞아요 이게 네. 맞다고 하는 거는 <웃음> 제가 이번 전시를 음. 보고 나서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와 네. 있는 거지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어 각각 글들에 서 묘사가 꽤나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서 네. 어, 어떤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일단 좀 강했던 것 같고 근데 이 장치들이라고 할까그 전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매체로 이제 다루시는 것이 글들에도 나와 있어서 어? 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어디지? 아, 어디지? 뭐, 어떤 레이어들이 이렇게 어떻게 겹쳐져 있는데 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요 어떤 분은 저 가운데 기둥이 원래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네, 저도 같이 설치할 때는 이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글들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이 기둥이 되게 너무 그리고 두껍잖아요. 저, 네. 저, 저 그게 굉장히 좀 생경하게 느껴지고 어. 진짜 크고 단단한 오, 오브젝트 로 음.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어, 얻어지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남들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것도 음. 그런 느낌일까 음. 캐치하는 음. 뭐, 처음에 이제 이런 라이팅 텍스트 기반으로 전시를 시작할 때, 관객들이 전시장에 직접 와서 경험하는 것이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경험해야지만 그 느낌을 오롯이 받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 요 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전시가 끝나면 이 전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시각적으로 이렇게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하나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전시 같은 경우는 와서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글도 읽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는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전시에 와서 전시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음. 그거는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작품으로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 음. 전시장 안, 이 장소로 음. 와서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느끼고 경험해보는 거를 작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아마 조금 더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음. 영상 관련한 작업들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작업들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음. 이건 좀 체험전 같다라는 아. 얘기를, 이게 움직이거나 어떻게 정말 좀더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살짝 만져봤을 때라든지 이럴 때 오는 감흥이 꽤 다르다보니까 어 이건 좀 체험할 수 있게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체험하는 거, 체험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값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놀이중심의어 네, 네. 들 이렇게 네네. 그래서 좀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한다는 라게 근데 확실히 만져보고 앉아보고 보면 느껴봤을 때더 좋은 그렇죠. 네.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게좋습니다 키네틱 쪽으로 염두를 두고 물론 만드시는 건 아시겠지만 피네틱 아트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확실히 뭐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한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 정말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너무 친근한 어르신들? 너무 친근해서, 친근한 것 이상을 획득해버린 오브젝트?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머무르게 할수 있는 어떤, 말. 네. 의자라고 해서 의자에 어떤, 뭐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뭐지? <웃음> 라는 생각을 더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의자에 뿐인데 여기에다가 생각을 더한다? 생각을 가한다? 생각을 제곱시킨다? 곱한다? 이러는 게어 뭐 아주 이상한 옛날 옛날에 철학자들의 게임같은 느낌이라고 하니까 의자라는 거는 단어일 뿐이다 음, 단어 뿐이다 단어일 뿐인데 음. 어, 너무 많은 게 담겨있고 이미,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저는 이번에 비커미와 세월을 준비를 하면서 의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보는데 의자라는 것은 각오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긴 하지만, 약간 개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음. 것 같아요. 어떤 한 명의 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어,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지금 이 3월 2시일 세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의자라는 것이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혼자 하는 의자들이잖아요 음. 저의 경우는 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사람 큰 용기와 어 외롭고 고독이 뭐 수반된 그,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그 문장이 너무 어 강력한. вот 그렇죠.